발 사이즈, 아니, 아니.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저 30, 35요. 제가 70인데 어? 70 사이즈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양말에 사이즈 적혀 있나요? 아니요, 안 적혀 있어요. <웃음> 양말 세고예요 잘하면 되겠다. 연우아. 네? 요즘 노래도 잘 내고 너무 좋구나. <웃음> 너무 아빠야? 아빠! <웃음> 현주야 <웃음> <웃음> 반말 좀 해라. 그래. 문제 없다. 엄마 어, 나한테 말하면 안 돼. 완전 어, 말. 환호만 하고. 잤지? 아, 진짜? 오늘 형님. 주대명 님이. 준호 형님, 준호 언니 언니, 언니. 어. 형,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이거 크리스마스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외로우세요? 그냥 외로워 보이시는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침대 이제. 아, 네. 네,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브이. 이브이? 오, 귀여워. 귀엽다. 저 옆자리를 찾는다 근데 어떻게 해야 만들 기회가 생길까? 요즘에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혹시 자만추세요? 아 자만추? 임만추? 자만추 상관없어요? 어. 만나는 경위는 중요하지 않거고요 아 네. 어, 소개팅 같은 건요? 스태프 괜찮아요. 소개팅? 네. 약간 그런 이상형 만나는... 나이 있어요? 네. 이상형 있어요? 아, <웃음> 조용히...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것도 맞아 맞지 맞지. 중요하죠 <웃음> <일만해서. 웃음> 그것도 중간하지. 저번에 키큰 하얀 사람. 맞아. 아, 이라고 하얀 하얀 하셨잖아요. 분. 말 많으신 분. 음. 어 소개팅 해드릴까요? 아 진짜로? 진짜? 네서한명 아는 것 같아요. 어, 저... 제가 지금 여기로 부를게요. 그러면. 부른다고 어, 여기? 네네네. 네, 네, 네, 네. 지금? 네 지금 지금 지금. 그분이 날 알아요? 몰라야 되거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면, 모르면 마셔야죠. <웃음> 모르면 커피 <웃음> 마셔. <돼요. 웃음> 모르면 드 <웃음> 모르면 커피 아, 마셔. 아, <웃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진짜로? 소개팅. 어, 진짜로. 아 기대하잖아요. 아나 이거 뭐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데리고 게요 제가 나가서 준비할까요? 원래 이런 식이야? 진짜 하는 건가? 헐. 진짜? 나도 해줘. 아 근데 기대가, 기대가 <웃음> 필는 시간이야. 두명고세요두 명. 그냥 세팅도 하죠. 그리뭐 가릴 거 없어. 아니 여기 안뭐 가릴 차이 이렇게. 뭐 하는지 한번 설명해 어. 아 지금 저희가 준호 형님의 소개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에, 지금 테이블 세팅이랑 그리고 저희가 좀 구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들 지금 자리를 이렇게 해놨고요. 아, 어? 지금 준비되셨대요. 뭐야? 왜 보러가? 잠깐만 이거 너무 안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기대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맞 아닌 요아척하고 있지만 되게 설레하시고 있으는데요 지금 저 스케일링 좀바고와도 되나요? 잠깐 <웃음> <웃음> 스케일링이요? <웃음> 네,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돼서 네. 네. 네. <웃음> 시, 시작 어? 가... 어 진짜 긴장된다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셋 둘, 셋. 안녕하세요. Hi, I'm Sophie. 문제 있어요? 아니 없어요. Hi, Sophie. Hi, s o p h m Juno. j u 어디서 오신 거예요? c a l i 아 소데스카. 소데스카. 저희 주인공이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키 크고 하얀 음. 말 많은 네. 단점이 없는 친구 네. 분주한 분주한 연주입니다. <웃음> 소피로 갈게요. 소피 <웃음> 지금 소피 연주가 하고 있지만 은 우리 준호 형이 앞으로의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탐구를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네, 저는 유튜버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고 네. 전공은 시각 디자인 했고요. 제가 또 디자인 전공입니다. 아 진짜요? 네. 패션 전공. 아 패션이에요? 저 패션... 결혼식 하면 예능이랑 네. 이제 턱시도 제가 그 디자인 하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멀리 가셨네요. <웃음> 준영이 좀 설레하고 있는 거죠? 응,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있어. 그럼 소개팅 하세요. 안 돼. 절 없는 사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자신. Oh, she's a b o oh, y f r i 아우 이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죠? 나이... 09년생 09년생이요? <웃음> 제가 89년생 <웃음> <웃음> 사랑하는데 나이가 문제는구나 <문제된다. 웃음> 누군가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마음이죠 마음 서로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왜요? 뭐요? <웃음> 혹시 자녀 계획이 <교육이> 있으세요? 아이런식 <웃음> 저는 딸이 되게 좋아하고 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원이에요? 살짝 울려... 어머니랑... 어머니가 참 추억이 많은데 아휴 진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잠깐만 갑자기 미니끼리 오네요 아니 성인팀이 갑자기 미니끼리 오 아니 여기서 우, <웃음> 울어달라고 해서 지금 살짝 울려고하는데 <웃음> 갑자기 <웃음> 그러니까요 <맞아, 한, 웃음> 지금 울려오지면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물받고 <웃음> <웃음> <웃음> 짜장네 짬뽕? 하나 둘셋 하면은 동, 동시에 대답하기 하나 둘셋 짜장 <웃음> 아.. 쉣다퍽이네 <웃음> <웃음> 근데 짬뽕 국물이 있으면 좋죠 <웃음> <웃음> 제가 그 해물+ 해물을+ 해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전부 터 짬뽕 국물은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우데아 짬뽕을 시키면 항상 남는 거예요. 그게 항상 시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로 남긴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게 아니니까 내, 내 그걸 못 먹는 순간. <웃음> 그래도 지금 행복해요 그냥 짜장을 먹으면 되니까 요즘에 짬뽕 국물이 오니까 짬뽕 안 먹을게요 두 짜장 먹을게요 같이도 안한 모금 아, 좋아요 어우 훌륭하다 훌륭해 선수님의 선수 침대 죄송합니다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미래 계획이요? 지금 9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요구기도 하고 아 그래. 아우, 모르자 <웃음> <웃음> 앞으로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배 한번 보람이 깔아 아,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결혼을 하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아, 아파트도 있고, 있고 전원주택도 있을 거고 음... 전원주 <웃음> 그래서 전원주택을 저... 가는데 아, 진짜요? 네. 전원주 선생님 좋아하세요? <웃음> 전원주 선생님이요? 네. 전원주택 얘기해서 혹시 얘기하시나요?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이런 거 불, 불쾌하시면 불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불쾌해요. 불쾌하세요? <웃음> 맞아요. 아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싫어지고 그러세요? 종이 떨어진다던가? 당신이라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뻑해요. 솔직하게 오 말씀해주세요. <웃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방금 좀밑에로왔었거든요아 그래요? 네. 조심하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혹시 흡연하세요? 안 하는데 하시면 또 이제... 아, 저, 저도 하진 않는데... 아, 네네. 왜 물어보세요? <웃음> 글쎄요. 아,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웃음> 이런 생각 좀안 났으면 좋겠다. 제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즐거웠어요. 소피. 소피. 소개팅 소피. 소피.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또먼 비행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그렇구나, 네, 다음에 또... 을 거예요. 아, 진짜? <웃음> 이럴 거면 욕을 받을 걸 괜히 <웃음> 열심히 했네요 혹시 관람을 했거든요 네. 제가 있는지 네. 모르셨죠? 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아, 몰랐어요 이대 한번 썼어요 <웃음> 네, 네 어색한... 저희가 썼어요 자, 저는 <웃음> 어, 여유로운 대화 전개 공감을 잘한다 하지만 자세가 너무 방어적 아. 형님께서 소피는 정면을 딱 열었는데 형님 약간 틀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약간 저는 조금 방어적으로 뵙다. 음. 네, 저도 이제 대화는 정말 잘 이끌어 가신 것 같은데 오. 감정적으로 약간 진짜 아 대화는 계속 가는데 아아 예리했어. 멈춰 있지 않았나. 신기하게 저도 비슷하게 적었어요. 오호. 진정성 있어 보여서 좋았는데 네. 하지만 관심이 음 많이 없어 보였다. 아 아,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도 이 말이 들어요? 듣기도 하고 스스로 많이 느끼는데 아 고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고쳐 가지고 음. 다른 소개팅 한번 아주죠. 아, 해 봅시다. 이사람이요 무대 <웃음> 와 주세요. 이 사람이요? 무대 와 주세요. 새로운 파트너가 지금 눈 앞에 있거든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웃음> 시크릿 주주. 바이 투 주. 바이. 오, 와우. 땡큐. 와우. 어디서 오셨어요? 캘리포니아는 아니에요. <웃음> 저기 마포, 마포구청에서 마포 마포구청. 왔어요. 네. 네. 마홍동 아세요? 네, 저상암동 살았었어요. 상암동에 맛집 많잖아요. 맛집 많죠. 맞아, 맞아, 맞아. 반말이야. <웃음> 저희 조금 더 마음을 열기로 하자. 아, 진짜요? 아, 알겠어 원래 네일 하세요? 아니요, 저 네일 안 해요. 안 해요? 네. 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네, <웃음> <하셨는데>. 수습을 <웃음> 잘라야 하는 데예요 아, 잠시만요. <웃음> 아 내일 내일 안 왔어요? 저 게임 해야 돼가지고 내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하는데. 아무래 <웃음> 내일을요? 칠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아,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냥 큐티클 제거하고 맞아. 그래도 어.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제 관리를 받으면. 서비스 <웃음> <펜스> 받으면? <웃음> 네. 아 잠시만요. <웃음> 혹시 어? 머리에 하루에 몇번 감아요? 머리에서 하루에 보통 두번 정도 감. 뭐 하루에 두 번? 나갈 때 감고, 응. 그래 방송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을 아 키기 전에 한번 감고, 이래서두 번을 감. 아 저도 방송하다 보면은 방송이 끝나면 바로 세수를 하거든요. 맞죠. 그때 저희 항상 이제 귀 뒤를 많이 깨끗하게 씻는 네, 편인데 귀, 귀 뒤에 각질 한번 볼수 있어요? <웃음> 실례가 안됐나면아 실수밖에 안 돼, <됐나면>. 실례. 아 네, <웃음> 아, 한 실례 안 했나요? 못 깨끗하게. <웃음> 아, 한, 한 번만 더볼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제가 순간 솜털인지 아니면 각질인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아, 각질만 보시는 거죠? 네네 잠시만요 <웃음> 저런 게 나온다고? 머리, 머리카락 <웃음> 아, 중간에 가려 가지고죄송합니 좋아요 좋아한다고요. <웃음> 네. <웃음> 좋아요. 좋아 한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전에 다른 소개팅을 갔었다가 감정이 진전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웃음> 아 이런 호감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번 시 식에 알게 돼 가지고 그걸 아, 아 잠시만요. 머리. 얼굴에 점이 있으시네요. 네, 저 얼굴에 점몇개 있어요. 아, 혹시 몸에도 점 많으세요? 저 몸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아, 본인 몸을 몰라요? 점을 세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신례가안 되면 제가 세볼수 있을까요? <웃음> 완전 가까이 갔는데? 감정이 진짜이 생겼어요 <웃음> 저는 오픈 <못> 탑 <탔다. 웃음> 어, 저도 오픈 어, 어, 왜 이렇게 감정해 보어요 저도 원래 땅보단 산을 좋아하거든요 거든요 <웃음> 오늘 신발 멋뭐 <웃음> 신으셨어요? 신발 <웃음> 아 진짜요? 아저 네. 안에 깔창 있으세요? 안에 깔창 여기 이렇게 되게 푹신하거든요. 보통 이제 남녀가 손을 대보잖손 크기를.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발 크기 재는걸 좋아해가지고 발한번맞댈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손 진짜 아니야? 아 씨. 이게 무슨 소개팅 연습이야 진짜 <웃음> 발 이친이즈가몇이에요저3금3 사이즈, 발 5구요 아, 제가 70인데 어? 트이사이즈가이것밖에안 되나? 맞아요? 양말에 사이즈 적혀 있나요? 아니요 안적이어구는 지금. 이 신발 <목소리> <웃음> 냄새 왔다니까 발 <웃음> <약간> <웃음> 냄새 맡아. 약간 유니클로 새거 냄새야. 발 냄새는 안 나시네요. 발 냄새는 잘안 나요. 귀리에 네. 각질 없는 사람들이 발 냄새들이 잘안 나. 아 진짜요? 네. 되게 청결해가지고. 어 되게 청결하시네요. 야, 아, 진짜. 영화 아, 한 편이었다. 아, 아까보다 되게 많이 열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아맞았어요자 저부터 하자면은 역대급 재능. 매우 열려 있는 모습. 걱정이 필요 없다. 아. <목소리> 네. 저도 이제 아까 그 장면을 보고. 네. 그는 선수다. <웃음> 그는 선수다. <웃음> 아, He's player. 두분 아, 사랑 his... <웃음> <도전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좋았어요 피드백이 너무 잘 됐어요. 오늘 어, 입셨나요 네. 소개팅 할때 이분들이 옆자리에서 뭐 시켜주시면 잘할것 같아요. <웃음> 제가 방어적인 건 알았는데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연구하고 연습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콘텐츠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는 선수다. 그는 선수다. 진짜 끝나갈 때까지. 다뒤졌으니까 <웃음> <웃음> 자, 감사합니다. <웃음> 이콘텐츠는 계속됩니다. 다음 <웃음> 소개팅은 누구였지?